불과 몇주전인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베데스다와의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공식적으로 알리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전해진지 며칠도 채 지나지 않은 지금 이번에는 게이머들이라면 매우 친숙한 프로그램 디스코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100억 달러 약 11조원에 구입하기 위해 협의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3월 21일 미국 의 블룸버그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스코드와 인수합병권을 놓고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스코드는 월 평균 1억 명의 사용자 수가 존재하며 현재까지 총 3억 명의 등록된 사용자가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vip O 서비스로 2020년 기준 70억 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평가받고 있죠 이 디스코드는 안그래도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제 거의 필수 프로그램 중 하나로 자리잡고 있었는데 최근 코로나 사태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취미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급증하기 시작 하여 점점 대중적인 서비스로 나아가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디스코드는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서비스를 넘어서서 게임 개발사들에게도 거의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 덕분에 우리나라의 네이버 다음 카페처럼 해외의 크고 작은 게임의 사들은 거의 대부분 본인들의 공식 디스코드를 운영중에 있죠 그 전에 이뤄졌던 베데스다와의 인수합병은 약간 부실하다고 평가받았던 퍼스트파티의 강화를 위한 전략적 조치라고 볼수 있지만 디스코드의 인수합병은 본인들의 서비스를 확대시키는 팽창정책의 일부라고 볼수 있습니다 만약 디스코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인수합병을 당했다면 가장 크게 이득을 볼 서비스는 바로 엑스박스입니다 이전의 디스코드는 본인들의 서비스가 게이머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음을 고려해 디스코드 안에 게임스토어와 구독제인 니트로게임즈를 오픈하였지만 생각보다 저조한 실적으로 인해 1년만에 서비스를 종료하기도 하였죠 하지만 이렇게 부실했던 스토어 서비스가 엑스박스와 만나게 되어 부족했던 부분을 채워주는 것은 물론 엑스박스 게임패스와 결합하게 된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예전부터 커뮤니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끊임없는 전략을 채택해왔습니다. 몇십년 전까지만 해도 지배적으로 이용되었던 자체 서비스인 MSN 이후 스카이프를 인수하였으며 최근에는 전세계적으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 틱톡의 회사인 바이트댄스를 인수하기 위해 300억 달러라는 빅딜을 오갔을 정도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러나 틱톡은 오라클이 인수해가면서 불발되었지만 이후 바로 디스코드와 인수합병을 논의하면서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디스코드가 아마존 서버에 의존을 하고 있는 만큼 마이크로소프트와 인수합병이 진행된다면 스토어 서비스의 활성화와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서버를 직통으로 이용이 가능해 좀더 쾌적한 서버를 구축하는 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어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인수합병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존재하는데요 하지만 커뮤니티의 반응은 반으로 갈려져 있습니다 부정하는 의견들은 일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인수한 이후 msn과 무리하게 서비스를 이어집고 비즈니스용과 일반용을 나눔으로써 유저들이 혼란을 겪은 것은 물론 인수 이후 어떠한 변화도 없이 방치한 결과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하고 점점 뒤처졌기 때문이죠 이런 전례 때문에 커뮤니티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를 망친 걸 생각해라 나는 이 인수합병에 반대다 라는 의견이 적잖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마이크로소프트의 디스코드 인수합병 어떻게 보시나요